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이번주는 쉬어가는 느낌으로 강의 영상이 아닌 영상 편집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은지 잘 모르시는 입문 초보분들을 위해서 PC 프로그램과 모바일 프로그램 각각 6종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이 알려진 고급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담이라든지 배울 때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가성비 좋고 쉬웠던 편집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강의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만들거나 영상 편집을 할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여러 편집 프로그램들 혼합해서 사용을 하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편집을 하고 싶거나 혹은 고급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리고 제 채널이 좋은 디딤돌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프로그램들마다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을 해놨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영상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편집 프로그램 고르는 기준을 잠깐만 말씀드리며 내가 얼만큼 편집을 할 건지 또는 어떤 편집을 어떤 영상을 만들 건지를 생각하시면 쉽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는 이 편집 프로그램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실 때는 문제없이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툴은 편집 툴일 뿐이에요 100% 정답은 없고 100% 뭐가 다 좋다 100%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보고 주관적 견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장단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입문형 프로그램 중에서 곰믹스입니다곰믹스는요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곰믹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 받으시고 사용해서 들어오게 되면 곰믹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곰믹스 같은 경우에는 곰믹스만 사용을 하면 워터마크가 붙어 있거나 렌더링 제한이라든지 그런 거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39,000원을 지불을 하시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곰믹스 프로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곰믹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30분이면 누구나 익히실 수 있을 만큼 엄청 가볍고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딱 뭔가 가지고 오면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을 들 보시고 더블클릭 하신다든지 적용하신다든지 이러면 들어갔죠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렇게 예쁜 템플릿도 많고 자막 효과들도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바로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 컷편집 혹은 보여지는 영상에서 그냥 내가 컷편집을 하겠다 이 부분을 잘라내겠다 자막을 그냥 표현할 때 하나만 넣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때는 이런 곰믹스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곰믹스를 추천 드립니다 단점은 곰믹스는 무료가 아니고 보믹스 프로를 구매하셔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은 밴믹스 인데요 밴믹스도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밴믹스를 검색을 하시고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밴믹스 혹은 벱션 같은 것도 자막만 따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으로 벱션도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밴믹스 인터팩스가 되어 있습니다 밴믹스 같은 경우에는 컷판집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컷판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밴믹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나눈다든지자른다든지 트랜지션 이런 것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밴믹스의 최고의 자랑은 이 자막 효과입니다 자막 같은 것들이 넣기 하면 예능에서 볼법한 이런 자막들을 쉽게 넣으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변경도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자막을 추가할 를때 이렇게 초단위로 몇 초에 몇 초에서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한 프레임을 맞춰서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밴믹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막이 예쁜 것들 저처럼 이렇게 말자막을 계속 넣지 않고 특정 부분에서 예쁘게 자막으로만 포인트를 많이 준다던가 밋밋한 영상을 그냥 간단하게 자막을 넣어서 예능 효과를 많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베민스가 적격인 것 같고 기본 자막도 들 예쁜 것들이 많지만 더 예쁜 것들을 반응형 자막들은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구매도 보시면 어떤 자막들이 있는지 볼수 있고 이렇게 쭉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보실 때 세트별로 개별로 해가지고 개별로도 구매하실 수 있고 3일, 10일 평생 기간을 정해서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밴믹스도 프로그램 자체는 워터마트 없고 공짜고 쉽고 가벼운데 뭔가 이제 자막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넣게 되면 유료로 구매해야 된다는 점 혹은 영상 편집에 있어서 한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컷편집, 자막 말고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거를 감안하고 만드시면 저는 밴믹스도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급형 프로그램인데요. 초급형 프로그램에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모바비, 필모라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입문 형어를 내가 사용을 하다가 너무 기능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모바비나 필모라 이런 초급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어떤 거고 쉽게 쉽게 할수 있지만 더 기능적인. 거는 입문용 프로그램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 편집을 할때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영상에 보시면 구매방법이라는 설치방법 기타 외에 다른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바비를 시작해보신 걸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모바비와 더불어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필모라인데요 제가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겠지만 모바비보다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바비보다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모바비만의 장점, 필모라만의 장점이 있어서 이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비를 사용을 하셨다면 필모라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 모바비보다 다양한 비디오, 다양한 효과들, 자막 효과들, 스티커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컷 편집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컴피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필모라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창에서 필모라X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바로 원더쉐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필모라를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시면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필모라 강의를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보시면 이렇게 55,000원 연간 평생에 159,000원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평생이 부담스러우시면 연간으로 사용해보시고 평생 라인선스를 구매하셔도 되는데 상세한 강의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은 초급형도 걸쳤는데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제가 고급형 프로그램 흔히 파이널급 프로, 프리미어 프로를 가기 전에 가장 중간에 있는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이 이 파워디렉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러냐면 곰믹스, 밴믹스 모바비, 필모라 여기에 있는 장점들을다 합친 프로그램이 저는 파워디렉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워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자막룸으로 인해서 기사처럼 뭔가 인터뷰할 때 그럴 때 자막을 넣기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역시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파워디렉터로 검색해 줍니다 검색을 해서 앞으로 제가 모바일이랑 필모를 강의하면서 같이 파워디렉터 강의도 진행을 하겠지만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연간 1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매를 할 거면 제가 말씀안 드렸겠죠 다른 나라로 결제를 하면 5만원에 구매를 하셔서 엄청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간 5만원에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디렉터 365 버전을 구매를 하시면 여기에서 주고 있는 다양한 효과들 그리고 매월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효과백들을 내가 이 파워디렉터 프로그램만 구매를 하면 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5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파워디렉터 자체에서도 셔터스톡이라는 회사와 계획을 맺어서 우리가 필요한 영상이나 사진들 있죠? 이런 것들을 파워 디렉터 자체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모션 그래픽에 관한 이런 타이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효과 팩들을 받으면 더 많은 모션 그래픽 타이틀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의 단점은 기존의 모바비나 필모라보다는 조금 구성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전혀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백들을 하다보면 좀 영향도 많이 차지하고 약간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존재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제가 이 여섯 번째 프로그램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로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중급이라고 하기에는 좀더 너무 고급스럽고 그렇다고 완전 고급이라고 하기에는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컷 프로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고 게다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고 저도 지금 아직 완벽히 마스터를 한게 아니고 공부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다빈치 리졸브의 최고의 장점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더 좋고 거기 있는 기능들이 다 가능하면서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채널에서 할지 다른 채널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조브란 프로그램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편집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컷 편집, 트랜지션 자막, 또 영상 위에 영상, 뭐 PIP, 크로마키, 키프레임 이렇게 제가 항상 강요하라 하는 이런 기본 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그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최고의 장점은 무료인데 최대 장점은 좀 무거워요 이 무거운 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컷 편집이라든지 자막만 넣고 이런 효과를 많이 넣지 않는 이상은 크게 버벅거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걱정 안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모바일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